네. 한 13개인가 있었어요. 그거 외우면 돼 아, 그거 외우면 되고. 그럼 선생님, 혹시 얘네들을 외우면 나머지는 뭔가 딱보는 구별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, 그러면? 얘네들 은 음... 착각하기 쉬우니까 꼭 외워야 될것 같긴 한데. 뭐, 예를 들면, 선생님, 메리 엔터 디스커스 컨실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? 네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